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입니다 오늘 윤석열 정치검찰의 전격적인 더불어민주당 압수수색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치, 윤석열 정권은 무도한 야당 타락을 즉각 중재하십시오 윤석열 정치검찰이 제1야당 당사에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나왔습니다 대한민국 정치사의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제1야당에 대한 무도한 정치 탄압입니다당사자인 <웃음> 부원장은 관련 사실을 강력하게 부정하고 있습니다. 부원장의 자택, 신체, 차량 그것으로 모자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회까지 왔습니다. 김용 부원장은 부원장에 임명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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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적 폐의에 불과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야당 탄압에 결단코 응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밝히는 바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원은 윤석열 정권의 침탈 행위를 막아내기 위해 현재 진행 중인 국정감사를 전면 중단하고 당사로 직결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정치 탄압에 맞서 강력히 대응할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은 이곳 민주당사에 단한 발작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정치 탄압을 즉각 중단해 주십시오. 어, 지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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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이런 압수수색, 이런 보여주기식, 이런 야당 탄압, 다시 부멸항이 되어서 그 칼은 윤석열 정권을 향해 날아갈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프레카드를 갖고 있는데 내주 그 고호를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권 정치 탄압 큐탄한다제가 외치면 탄통 안달을 따라서 해주시기 바겠습니다자 윤석열 정권 정치 탄압 교탄한다 <웃음> 윤석열 정권 정치 탄압 규탄한다 규탄한다 규탄한다 규탄한다 한번더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권 정치 탄압 규탄한다 규탄한다 규탄한다 규탄한다